심포장 3초부가 건강하면 강한 생명력이 눈빛에서도 초롱초롱 빛이 나면서 뿜어져 나옵니다. 반대로 약하면 눈빛에도 초점이 없고 희미합니다. 눈빛에서도 생명력을 읽을 수 있죠. 심포 3초부가 약해지면 생명력이 약해져서 눈빛에 힘이 없고 시력 또한 안좋아지기 마련입니다. 후천적인 환경과 유인에 의해 눈빛이 달라질 수 있듯이 눈빛 또한 체질 개선을 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심포가 못됐다 도둑놈 심보다 심포를 고쳐야 병이 낫는다는 말 들어보셨죠? 는 우리 인체 중한 곳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어디일까요? 바로 마음입니다. 여기서 심보는 바로 심포삼초부의 심포에서 유래했습니다. 국어사전에는 마음보의 경상북도 사투리라고도 나와 있죠. 심포삼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분, 마음, 면역력, 저항력, 적응력 등을 말합니다. 어떠한 장기든 심포삼초부는 존재합니다. 가령 심장을 싸고 있는 보이지 않는 맛과 같은 것이 심포장삼초부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현대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부입니다. 심포삼초부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항상 조금씩 조금씩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심포삼초라는 곳이 강해지면 바이러스도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고 병이 있더라도 쉽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코로나와 같은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어도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있는 면역력입니다 심포삼초부가 약할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불안하고 초조 우울 예민해지고 답답해진다 시력이 떨어진다 어깨를 누가 누르는 듯 무겁다 심해지면 손이 저리게 된다 불면증이 생긴다 아팠다 좋아졌다 를 반복한다 얼굴이나 손이 잘 붙는다 대변은 딱딱했다 물러졌다 다를 반복하고 개운하게 나오지 않는다 기분이 수시로 바뀐다 몸의 열도 올랐다가 내렸다가 하는 등의 변화무쌍한 증상이 나옵니다 혹은 탈모가 군데군데 생기기도 하고 매사에 의욕이 없고 힘이 없기도 하죠 요즘은 심포삼초가 강해하는 시기인 20대에서 30대에도 심포삼초가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 신경정신과를 가게 됩니다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아무 이유 없이 예민하고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힘든 부분이 많지만 막상 병원에 가면 병명조차 없죠 아무 이상 없음 하니까 별다른 해결 방법 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심포삼초가 나빠지면 차차 다른 장부의 기능도 떨어지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가장 신경 써야 하는 것이 심포삼초입니다. 결론입니다. 심포삼초를 강하게 하는 방법은 떫은 맛 혹은 아린맛 나는 음식으로 영양하면 됩니다.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옥수수, 녹두, 조, 감자, 버섯 등이 있습니다. 화식보다는 가급적 생식으로 곡식을 생으로 먹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옥수수, 녹두를 생으로 직접 갈아서 드셔도 되지만 보다 심포삼초를 강력하게 영양하고 싶으신 분들은 떫은 맛의 비율이 가장 높은 자아생식과 심포삼초를 강하게 하는 곡식을 생으로 뭉쳐둔 환인 기원상기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심포삼초를 강하게 해서 면역력을 높이는 하루가 되시고 Change my life. 마프 하세요.